매크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푸실 때는 우선 상단에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단에 개발 도구가 없다면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개발 도구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구할 건데, 합계를 구하는 시작 위치에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에서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매크로 기록을 그냥 눌러서 문제를 풀게 되면, 는, 썸, 가로 여시고, 를 구해 주게 되면 합계는 정상적으로 구해지지만 기록 중지를 누르고 값을 지운 다음에 셀 포인터를 두 번째 칸에 갖다 대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첫 번째 칸은 답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셀 포인터의 위치를 첫 번째 칸에 두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값이 구해지지만 다른 칸에 두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값이 정상적으로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셀에 있어도 정확하게 값을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값을 구하는 시작 위치가 아닌 다른 셀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이제 다른 위치에서 기록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합계의 위치를 클릭하면 다른 셀에서 합계의 첫 위치로 이동되는 동작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셀에 있든 항상 F4 셀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s u m 국어부터 정보산업까지 범위를 씌워 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범위 설정이 되면 감점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계값만 정확하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지정돼도 상관없고 다른 셀을 클릭해서 범위를 취소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록 중지를 해주시고 합계 값을 지워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셀을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합계를 실행했을 때 합계가 정상적으로 구해지면 제대로 푸신 겁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인데 액티브 X의 단추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도형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Alt키를 먼저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눈금선에 딱 맞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B14부터 C15까지 드래그해 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시고 Alt키는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추 2를 합계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합계를 지우고 아무 셀이나 클릭한 다음 합계를 눌렀을 때 합계가 정상 동작하면 됩니다. A3부터 F3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 A3부터 F3까지 채우기 색을 지정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할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매크로 기록을 하시면 안되죠. 반드시 다른 셀을 클릭해 놓고 매크로 기록을 누르셔야 됩니다.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기록 중이기 때문에 다른 셀에서 A3부터 F3까지 영역 지정하는 동작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셀에 있어도 반드시 처음부터 A3부터 F3까지 영역 지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홈탭에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빨강을 해주겠습니다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블럭이 지정되어 있는 건 상관없다 그랬죠 반드시 개발도구에서 작업이 끝나면 기록 중지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삽입을 눌러 주시고 도형을 눌러서 사각형을 넣어 주겠습니다.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책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2010버전에 사용되는 도형의 이름입니다. 똑같은 도형인데 2016버전에서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로 나옵니다. 책이 개정되었는데 도형 명칭은 실수로 2010버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Alt키를 눌러서 E14셀부터 F15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똑같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시고 Alt키를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채우기 글자를 적어 주시고 가운데 정렬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굳이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유의 내용에 보시면 지시사항이 없는 모든 값들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를 가운데 정렬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채우기된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채우기 없음을 해 주겠습니다. 다른 셀을 클릭하고 채우기를 눌렀을 때 A3셀부터 F3셀까지 빨간색이 적용되면 정답입니다. 블럭 설정이 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건 그 내용은 채점에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매크로를 클릭해서 실행했을 때 만약에 실수로 잘못 만들었다면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를 눌러서 잘못 만들어진 매크로를 클릭해 주시고 삭제를 해서 예를 해주시면 매크로가 삭제가 됩니다. 다시 표의 바깥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매크로 기록으로 다시 매크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수령액을 구하는 셀이 여기기 이 때문에 여기를 제외한 아무 셀이나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기록을 해주시고 매크로 이름을 수령액으로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F4셀을 클릭해주시고,는,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대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계산하실 때는 같은 줄에 있는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본봉을 더하라 그러면 글자를 클릭해서 글자를 더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계산할 때는 수식과 같은 줄에 있는 값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서 수령액을 완성해 주시고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블럭은 점수와 상관없다 그랬죠? 이제 상단에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채로 B14부터 C15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시고 Alt 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수령액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수령액으로 수정해 주시고 수령액을 지우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아무데나 놔두시고 수령액을 클릭했을 때 수령액이 구해지면 제대로 푸신 겁니다. A3부터 F12까지 영역 지정해서 표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아닌 다른 셀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A3부터 F12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 홈 탭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겠습니다. 블럭 설정은 점수와 관계 없기 때문에 블럭이 설정된 상태에서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기록 중지를 도형을 만들고 나서 기록 중지를 눌러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도형을 만들기 전에 기록 중지를 누르셔야 됩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뒷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Alt키를 누르신 채로 E14부터 F15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시고 Alt키는 나중에 떼겠습니다. 텍스트 테두리를 입력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영역을 설정하셔서 테두리 없음을 하겠습니다. 다른 셀을 클릭하시고 테두리를 눌렀을 때 테두리가 지정되면 제대로 푸신 겁니다 평균이 아닌 다른 셀에서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입력해 주시고 확인 AV를 입력해 주시고, a 버리지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D4셀부터 12셀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동차기 핸들을 끌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도형을 만들기 전에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c 3셀부터 c 4셀까지드래가시고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알트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평균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평균 값을 지워주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해 주신 다음에 평균을 클릭했을 때 평균값이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D4셀부터 E13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진표 스타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아닌 다른 셀을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심표를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D4셀부터 E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 탭에서 심표 스타일을 클릭하겠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도형을 입력하기 전에 기록 중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G6셀부터 G7셀까지 드래그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놓겠습니다. 텍스트를 심표로 입력해 주시고 텍스트를 가로가운데, 세로가운데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홈탭에서 세로가운데, 가로가운데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심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부터 판매 수량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신표를 클릭했을 때 신표 스타일이 적용되면 정답입니다.